제일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필드명의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필드 형태를 설정해 주시려면 왼쪽 상단의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테이블 이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기본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키를 눌러서 ID 왼쪽에 회색 사각형의 기본키 모양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번호부터 회선수까지 필드명을 순서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번호, 키보드 방향키 아래를 누르시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가입일, 설치장소, 회선수를 입력해주시고 고객번호를 보니까 데이터 형식이 영어와 숫자가 섞여있죠. 그러면 고객번호를 짧은 텍스트로 해주시고 아래에 보시면 IME 모드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입력할 때마다 한글이 입력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영키를 눌러서 영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영 숫자 반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가입일은 날짜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날짜, 시간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한글이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회선수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보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고객 번호를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에 캡스락키를 누르면 대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키보드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아래로 해주시고 순서대로 자료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게 가장 지겹고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가입일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가입일을 클릭해 주시고 날짜를 입력할 때는 연도의 숫자 두개 월의 숫자 하나, 날짜의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8-8-14를 해주시면 되죠. 06-0-8-4 설치 장소를 클릭해 주시고 아파트 오피스텔 일반주택 이제 해선 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입력했을 때 마지막 자료 값들이 일치해야 정확하게 입력하신 겁니다. 이제 모든 자료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두번째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주시고 필드 이름은 설치장소와 단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장소는 한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짧은 텍스트를 쓰시면 되고 단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가를 클릭해서 통화로 변경하겠습니다. 보기를 누르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예를 해주시고 테이블 이름은 테이블 2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은 기본 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를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에 오피스텔 아파트 일반 주택을 입력해 주시고 단가도 입력하겠습니다. 48,000원, 25,000원, 3만원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입력이 끝났고 마지막에 원기호와 0이 나오는 건 정상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이제 테이블 1을 더블클릭해서 오타가 없는지 시간이 된다면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2도 오타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타가 검사를 해서 없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는 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만들기 폼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실행하면 눈금이 있어서 보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눈금을 다시 눌러주시면 눈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경계선이 19 정도에 오면 인쇄할 때 가장 예쁘게 인쇄가 됩니다 19 정도로 맞춰주시고 아래쪽 크기는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시프트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제목의 크기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제목의 크기는 아래쪽에 가시면 기타 조건에 적혀 있습니다. 입력 화면에 제목 크기는 16정도에 이미 서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이 아니라 16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제목의 크기를 20으로 하겠습니다. 서식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20으로 해주겠습니다. 양쪽으로 조금 키워주시면 되죠.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목록상자가 들어가 있죠. 목록상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상단에 양식 디자인을 클릭해주시고 목록상자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레이블은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속성 시트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점점점이 나옵니다. 클릭해주시고, 테이블1을 더블클릭, 테이블2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설치 장소와 설치 장소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겠습니다. 이제 고객번호부터 단가까지 순서대로 필드명을 더블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객번호, 가입일, 설치장소, 회선수, 단가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 적힌 내용이 목록상자의 순서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조건은 고객번호가 O 또는 H로 시작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뭐뭐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O 별이라고 적고 H 별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번호이기 때문에 고객번호의 조건에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고객번호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실행을 클릭해 주시면 고객번호가 O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A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H 요렇게 O, A, H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조건에서 O 별을 적어주시고 한칸 띄우시고 OR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한칸 띄우시고 H 별을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Like O 별 OR Like H 별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누르시면 O와 H인 값만 뜨고 A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두번째 조건이 회선수가 200 이상이죠. 근데 하면서기 때문에 같은 줄에 조건을 적으시면 됩니다. 회선수의 같은 조건줄에 크거나 같다 20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O 또는 H로 시작하면서 해선수가 200 이상인 자료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1번을 보시면 목록상자에서 가입일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가입일에 정렬을 클릭해 주시고 오름차순을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O나 H로 시작하면서 회선수가 200 이상인 거에 가입일에 오름차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죠?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닫기 저장을 위해서 예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양식 디자인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취소를 누르시고 회색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도 회색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겠습니다.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문을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글자의 크기는 20으로 해주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글자 크기를 20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글자가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크기가 맞춰집니다. 이제, 텍스트 상자의 크기는 위의 크기와 목록 상자의 크기와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양식 디자인에 선을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에 시프트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직선이 그어집니다. 형식 탭에, 테두리 두께를 6pt를 해주시고, 목록상자와 선, 텍스트 상자를 같이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은 조금만 내려줘서 조금 두껍게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목록상자를 클릭해서 데이터 탭에 행 원본을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텍스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는, 다운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다운표를 해주시면, 다운표 사이에 있는 내용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홈 탭에서 보기, 폼 보기를 해주시면 목록 상자에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가 않았죠. 고객 번호부터 단가까지의 열 이름이 나오지 않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열이 있는데 다섯 개의 열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시고 형식 탭에서 열 이름을 예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번호부터 단가까지 열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 개수를 5개로 수정해주겠습니다. 이제 보기의 폼 보기 해주시면 열 이름과 열의 내용이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 텍스트 상자가 점선, 다른 말로 파선이기 때문에 파선으로 바꿔주고 테두리 선이 회색이라서 연하기 때문에 검정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선택을 해주시고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는 테두리 스타일에서 파선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서식에서 글꼴색을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홈탭에 보기, 폼보기 해주시면 모든 내용이 제대로 나왔죠 이제 인쇄 미리보기에서 상단의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 상단의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시고 위쪽 여백을 60을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회색이 나오는 게 조금 보기가 좋지 않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을 클릭해주시고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회색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폼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닫기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폼의 이름은 수정 없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확인 이제 폰까지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쿼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쿼리 디자인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설치 장소와 설치 장소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걸 하나를 빠뜨렸네요 1번에 보시면 설치장소라고 있죠. 설치장소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아파트, 오피스텔,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필드명에 설치장소가 없어도 설치장소별로 정리를 하려면 설치장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가입일, 그 다음 해선수, 이제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더블클릭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가, 회선료, 회선료라고는 없죠. 그래서 상단에 처리 조건에 2번에 보시면 회선료의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회선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바로 자로를 입력하셔도 되고 확대 축소를 눌러서 크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회선료 콜론, 회선수, 곱하기, 단가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제대로 입력을 했으면 실행을 하면 요렇게 회선료가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초보일때는 오타를 많이 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해서 단가를 단기라고 오타를 내보겠습니다. 단기라고 오타를 내고 확인을 누르시면 실행을 누를 때 단기가 없는데 그 값을 어떤 값을 할 거냐고 매개변수값 입력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맥의 변수값 입력이 뜨면 거의 99% 오타를 낸 겁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훼손료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오타를 수정해 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 그 다음 설치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설치비 콜론 회선료 곱하기 130%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는 130%가 바로 적용이 되지만 엑세스에서는 퍼센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가 숫자 1이고 30%가 0.3이죠. 그래서 1.3이라고 입력하시면 130%를 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퍼센트를 숫자로 소수점 숫자로 변환하는 걸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확인 설치비 옆에 모뎀 임대료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모뎀 임대료 콜론 가로 열어주시고 회선료 더하기 설치비 가로 닫아주시고 곱하기 5%는 0.1%. 0, 5가 5%입니다. 확인 다시 옆에 칸에 총액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총액 콜론 회선료 더하기 설치비 더하기 모뎀 임대료 확인을 눌러주시고 입력한 값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든 값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오타 없이 제대로 입력해 주신 겁니다.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닫기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겠습니다. 쿼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쿼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쓸 거기 때문에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치 장소별로 정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을 설치 장소로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장소를 더블클릭, 다음을 해주시고 설치 장소별로 정리한 후에 같은 설치 장소 안에서 가입일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비를 선택해 주시고 얼음차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7번에 보시면 합계를 산출하고 평균을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 옵션을 클릭하시고 설치 장소별 설치비 모뎀 임대료 총액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의 설치비 모뎀 임대료 총액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선택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은 먼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 바닥글에 요약은 필요가 없죠. 클릭을 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페이지 바닥글에도 클릭을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에 여백은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설치 장소는 페이지 머리글에 필요가 없죠. 가입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설치 장소는 클릭을 해서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가 합계 옆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 장소를 합계 옆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조금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일을 당겨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회선수를 선택해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 단가도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 회선료도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 설치비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에 하겠습니다. 모뎀 임대료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오른쪽에 총액이 보이지를 않죠. 드래그를 해서 총액을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평균이 구해져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을 총평균으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총평균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평균을 아래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일단 총합계를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평균 전체를 선택해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총평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가운데로 드래그 해주시고, 서식 탭에서 글자 크기는 20인데, 16 정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20이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20을 쓰셔도 되고, 불안하시면 16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제, 글자의 크기와 내용의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를 해주시고 가입일이 MM-DD 형식으로 되어 있죠. 가입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에서 mm, mm 빼기 dd 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대소문자는 상관없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엔터. 그러면 08월 07을 해서 mmdd 형식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Shift 키를 눌러서 가입일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회선수도 클릭을 해 주시고 숫자의 길이가 아 여기는 두 자리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서 숫자의 오른쪽이 일직선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있을 때는 절대로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단가를 보면 단가의 길이가 완전히 일치하죠. 이럴 때는 가운데 정렬을 해도 오른쪽 정렬한 것과 똑같이 오른쪽 끝이 일직선으로 딱 맞기 때문에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63이 182와 오른쪽 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선수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아래의 숫자값만 조금 더 줄여서 회선수의 중앙에 숫자값이 오는 것처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단가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Shift키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만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회선 요도 클릭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시고 클릭 크기를 적당히 줄여 주시고 너무 많이 줄이면 샵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샵으로 표시되지 않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회선료만 클릭을 해주시고, 크기를 줄여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설치비를 클릭, 키보드에 시프트를 누르시고, 이제 합계와 총 평균의 숫자 값들이 있기 때문에, 클릭, 클릭을 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키워서 샵으로 표시되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에 보시면 설치비에 원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원기호가 나와 있으면 통화 형식으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서 합계와 총평균을 같이 선택해 주시고 형식에서 통화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통화로 모두 맞아졌죠? 그리고 정렬에서 여기가 오른쪽 끝이 약간 삐뚤하게 됐습니다. 정렬 탭에서 왼쪽으로 레이아웃에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설치비만 블럭 씌워서 정렬 맞춤 왼쪽 모뎀 임대료도 선택해서 맞춤 왼쪽 총액도 드래그해서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에서 모뎀 임대료를 맞춰주겠습니다. 모뎀 임대료는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값을 클릭 키보드 시프트를 눌러서 학계와 총평균을 같이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형식을 통화로 바꿔줍니다. 모뎀 인대로에 원기호가 있는 걸 보고 통화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 총액도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죠. 속성 시트를 조금 크기를 줄여서 총액을 클릭해 주시고 시프트로. 합계와 총평균을 같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값을 클릭, Shift로 합계와 총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형식을 통화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샵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샵으로 표시되는 값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총액의 위치를 가운데 위치하도록 맞춰주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총액이 값의 중앙에 위치하는 걸볼수 있죠. 이제 회색 음영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회색 음영을 없애고 테두리 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보고서 머리끌을 클릭하시고 보고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본문을 클릭하시고 교차행색을 흰색 배경 1 설치 장소 바닥끌을 클릭하시고 교차행색을 흰색 배경 1 전체를 선택해서 글자 색을 검정으로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고서에 옆으로 가는 선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고서 디자인, 선을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의 Shift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Ctrl-C, Ctrl-V, 키보드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아래로 위치시켜 주시고 위아래 크기를 조금만 키워서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선을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Ctrl-C, 복사, 설치 장소 바닥글을 클릭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 합계를 모두 선택해서 키보드 바향키 위로 올리겠습니다. 아래쪽 여백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선을 하나만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아래쪽에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총평균이 약간 여백이 크죠?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고 아파트 학계가 너무 떨어졌죠? 붙여주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서식에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완전히 붙게 되겠죠. 너무 붙었나요? 조금만 띄우겠습니다. 아파트 합계가 회선수 아래쪽에 오면 보기 좋게 되겠네요.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합계를 왼쪽으로 땡겨주겠습니다. 이제 총평균도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시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상단에 페이지 설정, 위쪽 여백을 60, 그리고 확인. 이제 음, 학계의 여백을 조금 키우고 가입일의 여백을 조금 키우는 게 전체적인 균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로 인쇄되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셔도 되고 조금 더 예쁘게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한 줄을 다 선택해 주시고 정렬해서 맞춤 위쪽으로 한 줄의 높낮이를 맞춰주시고 페이지 머리글의 공간을 조금 키워주시고 설치장소 바닥글의 공간도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선을 선택해 주시고 Shift를 눌러서 한줄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 주시면 정중앙에 위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만 위에 걸 선택해서 한칸 위로 올려 주시고 다시 선만 선택해서 한칸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보기. 이제 간격이 조금 비슷해졌죠? 가입일만 조금 키워주면 되겠네요. 가입일도 위의 선을 한칸 위로 올려주시고 아래 선을 한칸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총 평균에서도 한칸 내려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보기 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쇄를 했는데 두 장으로 인쇄가 된다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에서 본문의 아래쪽 여백을 많이 준 겁니다. 본문의 아래쪽 여백을 많이 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인쇄미리보기 할때두 장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문의 여백은 최대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이제 보고서가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닫기 예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의 시험치는 자리에서 시험치는 자리에서 작업이 다 끝나면 액세스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USB에 파일을 옮기는 시험장도 있고 파일을 저장만 하면 자동으로 인쇄하는 컴퓨터로 파일이 전송되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시험장에 맞게 감독관이 알맞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인쇄하는 컴퓨터에서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폼을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로 한 장에 인쇄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인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 한 장으로 인쇄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인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물이 나오면 상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인펜으로 비번호, 수원번호 이름을 적어주시고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묶어서 편처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